어.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자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아, 요즘 너도나도 힘들다고 하니까 한 업체만 흔들려도 그 많은 업체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업체 선정부터 신중해 신중을 기하며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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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똑똑한 실패를 하여야 빠른 시기에 재개가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경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중기 단계에서의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기에는 그래대금 횟수의 중요성이 나타나는데 초기의 판매 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매출에 비례하여 판매 대금 횟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저는 사전적 조치와 그리고 사후적 조치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상으로 사업 정리 기업의 실패 원인으로 판매 부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적자 누적, 그레처 판매대금 회수 지연, 그레처 도산 부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전적 조치로 뭐가 필요한가? 맨 처음으로 보면 계약서와 위약금 약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보면 의리 보험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 쓰지만 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과 그리고 손해발생 그 금액까지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위약금 약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핸드폰 이년 약정이 있습니다. 이 위약금 약정의 형식은 먼저 위약의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의 경우 2년 내에 해지하는 경우 등으로 간명하여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한데 단순히 모든 손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금액을 기재할 때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핸드폰 약정의 경우 2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얼마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위약벌이 있는데 위약금과는 달리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추가 징벌적 제재금의 성격입니다. 또 채권 회수를 위해서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는 물적 담보로 근제당권이나 질권같이 있는데 이것은 채권 회수를 위해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 담보로는 대표적인 것이 연대보증입니다. 그러나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정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채용증을 인정받는 것보다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을 받거나 약소금을 공정을 받는 것이 비용은 더 들지만 추후에 소송 없이 신속한 채권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채권 회수의 방법으로 사후적인 절차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데요. 내용 증명은 시효 중단을 하거나 계약 해제를 하거나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채권 양도 통지하는 경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내용 증명 보내신 이후에 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다음은 어,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뭐냐면 채권으로 소송을 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부동산과 통장 가압류를 많이 합니다. 그후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채권을 집행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판결 이후에는 집행이 가능한데 통장이나 채권 압류 등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경매나 유체동산 강제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매출 채권 보험을 어,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의 20, 2016년 10월 20일의 보도 자료인데 매출 채권 보험으로 100조 원을 인수하였고 20만 개 중소기업 면세 도산을 방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 선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이 좋아서 어찌어찌 1년을 버티고 있는 창업자인데요. 근데 사업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게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거래대금 횟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걱정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줄수 있을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 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저도, 어,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봐가지고, 어, 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어, 초기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템도 중요하지만은, 어, 일단은 이제 영업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먼저 일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어,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 좀, 어, 어, 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구두로 계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계약서 없이 뭐, 물건을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또 뭐, 어 정확하게 이제 뭐, 결제 조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이제 따져보지 못하고, 어, 선뜻, 이제, 주문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어, 다반사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어, 좀, 어, 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어, 또 저희 같이 이제 젊은 창업자들이, 어, 일을 하면서 또 흔히 또 겪을 수 있는 또 그런 일이다 보니까, 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금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어, 어, 납품을 하고 이후에 이제 대금 결제를 어, 못 받아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게 되면 좀 어, 뒤늦은 조치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사전에 어, 결제 납품 조건을 어, 좀더 꼼꼼하게 어, 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기했던 대로, 얘기했던 대로, 그런 이제, 그, 어, 어, 결제 조건이라든지, 뭐, 대금 결제라든지, 뭐, 납품 기일이라든지, 뭐, 어,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어, 어, 어 계획에 맞게끔 그렇게 납품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 정상적으로 어, 어, 어, 생산된 제품을 납품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 대금을 청구를 하고 어, 그 납품 대금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 그 과정에서 어, 어, 음, 그 구매자가 어, 정상적으로 이제 대금을 이제 어, 결제를 못 해줄 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 먼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어, 처음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분을 갖고서 어, 구매자한테 어, 어, 결제를 독촉을 해야겠죠 결제 독촉을 하지만 은 어, 그쪽에서 뭐 여러가지 이제 어, 방법으로 이제 뭐 어, 대금결제를 이제 미룰 수가 있는데 어, 그런 사항들을 꼼꼼히 기록을 해놨다가 어,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어, 중요한 자료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 가압류라든지 유치권 행사라든지 결제 통장을 묶는다든지 여러 가지 법무적인 절차가 있는데 사실 법적인 절차까지 가는 건 저는 권유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시간도 버리면서 어, 어, 돈도 그거에 이제 법률적인 수수료도 어, 비용적인 부분도 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까지는 좀안 갔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본인으로서도 많이 체력적인 소모도 많이 크기 때문에 어, 그런 건안 가게 했으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리하자면 사업 중기에는 매출의 확장으로 인한 그래대금 회수의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법 절차 등을 알아둬야 합니다. 신용의 위기가 생긴 경우 가장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에 실패하면 의욕상실 상태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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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 사회에서 전과자의 낙인이 생기거나 가족이 해체되어서 재기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